안녕하세요, 민부부입니다 네. 응. 네. 응. 에딕. 아? 치고 <웃음> <갈것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있어? 응. 아, 기타 치고 있잖아.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민부부입니다. 사실 오늘 10월 3일 한국 개천절이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스페셜 데이예요. 우리 러시아에서 결혼한 지 오늘 5년 됐어요. 그래서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데이트하러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 결혼기념일 데이트 합시다. 결혼기념일 데이트 바로 설빙 사실 왜 슬빙으로 왔는지 몰라 우리 둘다안 좋아해 <웃음> 근데 뭔가 진짜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거? 오랫동안 안 먹은 거? 근데 사실 스트로베리, 딸기, 빙수 사진 보고 시켰는데 딸기 없다 우리 쏘았다 딸기 있다 딸기잼 진짜 여러분 딸기. 지금 딸기 계절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처럼 썩지 마세요 지금 딸기 시즌이니까 미리 생각했을걸 그냥 맛있어야 돼 어때? 그냥 집에서 그냥 마카롱 사서 잼 바르면, 바르면 뭐 먹었을걸? <웃음> 어때? Okay. 어 작아. 여기 작았지. 어 달다.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. 아 결혼 5주년이니까 어때? 결혼 하고 나서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 거 같아? 많이 달라졌지. 완전 인생이 달라졌어. 진짜 행복해졌지 진짜 우리 라이프 이 빙수보다 더달지 음. 아이스크림은 맛있어 빙수 먹고 맛있는 커피 마시러 가자 사실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계획 없이 결혼기념일 보내는 거 처음이잖아 항상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거나 뭐 데이트 했거나 어? 어? 진짜 딸기? 진짜? 아닌가? 마카롱 오, 마카롱이야? <웃음> 내 얘기 안 들었어 첫 번째 결혼기념일 기억해? 우리 정동진 갔을 때 그때 밤에 기차 타고 숙소 예약 안 하고 가가지고 <웃음> 그때도 기회 없이 보았는데보는데 근데 뭔가 로맨틱이었잖아 그냥 밤 기차 타고 그때 무슨 창고 같은 자로 잤잖아 숙소인데 무슨 되게 창고 같은 그 약간 이 자물쇠로 열고 기억나? 응. 두 번째는 뭐 했나? 2016년 그때 폭포 보러 갔어. 아닌가? 부산은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자식이야 그럼 그거는 야리 만난 날 2016년에 니포 가러 야어 4월에 2017년 우리 세계 여행 준비 중이었으니까 또 어디 안 갔나? 아무도 안 가? 아 했는데 그냥 파스타 먹으러 갔나? 아니면 그때 그때 나 러시아 갔나? 작년에 한국에 있었어 한국에 결혼, 그냥 세계 여행 다 끝나고 어, 러시아 9월 말에 러시아에 떠나고 한국에 있었지? 고구마 타러 갔나? <웃음> 작년에 어머이랑 같이 고구마 타러 갔잖아. 진짜, 고구마 진짜. 고구마 캐러. 아? 어? 고구마 캐러. 따단, 깨다. 아, 깨다? 아. 저희가 작년에 대만은 언제 갔지? 16일, 16일. 10월 16일. 난 한국도 있었네. 그때, 그때 이미 동희가 뱃속에 있었지. 근데 지금은? 지금 열심히 달랑이 먹고 있어. 음. 오, 우리 기룡 기념일 선물. 무료물 받았다. 진짜 이거에 그 뭐지? 연유? 연유도 좋아. 이거 아이스크림 안 먹어? 먹고 있어. 나만 먹고 있는 것 같은데? 응, 다 먹으려고 어러지 사실, 이렇게 마카는집 마카롱 사러 가, 가도 이렇게 많이 못 먹잖아. 여기 마카롱 몇개 있나? 다섯 개, 여섯 개? 진짜 마카롱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실 수 있어. 근데 나는 마카롱도 별로 안 좋아해. 마카롱 좋아하고 딸기잼 좋아해. 맞아요. 그런 사람 있지. 아버님? 내 엄마 다 좋아해.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. 안좋아하아는거 없어. 어떻게 큰일 났어? 못 먹겠다. 사실 진짜 진짜 신기한 일 하나 있어. 나의 인투이션, 그냥 가끔. How to say it There was nothing different Every time Every time I have to choose something whatever it is when I choose it it's bad So I was thinking that instead of when I think of something that I have to choose this, I have to actually choose something different. No, because it works with everything. Like when I think about where to go, when, there, when we go to an unknown place, like uh -huh. left uh -huh. or right. Uh -huh. And I, if I decide to go to the left, we absolutely get lost. Or if I decide to choose some food that I want to eat, that it will be bad. Or the clothes, What? or What? anything. Well, you chose me. <laughs> <laughs> That's why all my luck was used when I made this decision. Are you sure? No more that, luck for the rest of my life. Luck? <laughs> <laughs> I didn't say that. <laughs> I didn't say that. <laughs> or your choice, or wrong. 아왜 이래 우리 결혼 기념데이트잖아 알았어 사람 말고 아, 난, 물건 난 이걸로 나 때리는 줄 알았는데 <웃음> 물건 선택할 때 물건 사람은 선택하는 거야 사람을 사람이야 운명이야 운명 나는 어 How can you say I chose you? You came to me. I had no choice. I'm i n g to go. I'm o i to g m going to go. I'm i to go. I'm o t m to g i to o I'm g o i to go. t i t t i t o t i t 우리 같은 사람 덕분에 술빈돈 버는 거야. 어, 아니야, 그만 그냥 그만 먹어야겠다. 어, 이거 마지막 아니야. 다음에 그냥 계획해서 결혼기념일 보내자. 계획 없이. 어. 근데 올해는 어쩔 수없어 맞아요 석을 살려줘야 돼 이제 커피 마시면서 내 몸에 있는 설탕 조금 싸우자 어. 어, 어,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동이도 동이도 화났어 엄마 왜땅 그렇게 많이 먹었어 이제 어디 갑니까? 음 어, 진짜 서울 빙 5년 만에 갔는데, 이제 5년 뒤에도 안 가도 돼. 자, 일단 기분 좋게 하자. 사실 데이트 하러 왔는데, 산책하다가 여기 유기농 가게 왔는데, 좀 동의 이유식 사러 가자. 네, 유기농! 좋은 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동이 장난감 보고 그 다음에 동이 옷그 다음에 집으로 우리 이렇게 재미없는 부부가 됐다 <웃음> 짠 안녕하세요. 여러분 우리 결혼기념 데이트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왜냐하면 동희씨 집에 너무 오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기념 선물로 <웃음> 브로콜리 받았어요 네곧 답을 <웃음> 일단, 오늘, 동이랑 이렇게 데이트 나가는 거 처음이었어. 어, 동이 태어나, 태어나고 나서. 그래서, 어, 성공한 편? 그래서, 그냥 오늘 너무 행복한 날, 우리 셋이 잘 보내고, 데이트도 잘하고, 갈게요. 안녕. 결혼? 6주년? 기대난리야. 우리 <웃음> 똑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? 아휴. 아이가 없어. 똥이가 여보 말 너무 많대아 <웃음> 지겨워. 빨리빨리 빨리, 똥이 미적하고.